한번 여기서 스커드 메이커 로 짜드릴게요 옛날에는 이제 막 들어가서 짜준다는지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대한민국 올스타요 아니면은 아니면 혹시 원하시는 그게 있나? 아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해요 원하시는 그 선수들 혹시 있어요? 대한민국은 또 김성과 함께 성능이거든 톤하이버전인 나올조짐 성능으로 잠깐만 근데 1,700원이면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박주영이 지금 겁나 비싸거든요 박주영이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갈줄 몰랐어 박주영의 손흥민 22토티 오카 이건 2 0억이잖 800억 까지만 벌써 잡아도 1000억이거든요 이렇게 가고 지동원 보카 잡아주면서 이렇게 CF로 넣어주고 이것만 해도 벌써 1000억이야 근데 일단 1700억이니까 다행인점은 거기다가 골키퍼 이범용 무조건이고 혹시 포메이션 어떻게 쓰세요? 이범용 오카 써주면서 여기에다 홍철 박아주는 그한거고 4, 2, 2, 하나, 하나. 아, 이렇게 쓰신다고? 아... 혹시 티어 어디세요? 철콘님 김민재 일단 보고 김민재도 요즘 괜찮기 때문에 오카에다가 차돌이 쓰고 차돌이 필수에다가 이렇게딱 써주고 둘이 그 다음에 얼비에다가 김태환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 필수인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프로 1부세요 그러면은 다 둘둘 하나하나말고 이렇게 투톱쓰신거 추천드릴게요 이주원 못맞거든 사람들 여기에다 CF로 보내주고 거기에다가 LDM, LDM에 기성용기성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성용 유상철 복하넣어주고 LM 여기 한 순수에다가 넣을 수 있다면은 박지성? 박지성이 났냐? 누가 났냐? 와 이렇게 하니까 급여가 터지네 지금 현재는 홍철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홍철이랑 이기재랑 한번 비교 좀 해드릴까요? 홍철이랑 이기재 생각보다 빠르다 애들. 만약에 이 친구로 크로스라는지 이런거 때리고 하실거면 이기질을 쓰시는게 낫긴한데 근데 음 예감에다가 이 친구로 공격할거면 은 나쁘진 않은데 멘블랙님 안녕하세요 멘블랙엠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1짜리 이 친구랑 아네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해요 멘블랙엠님 에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 급여를 이 친구를 낮추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건 속력이 너무 낮은데 캠미다 받는다고 해도 요렇게 하고 요렇게인데 속력 차이가 너무 좀 아쉽지 않을까요 이기제 이거 11짜리 쓰, 쓸 바에는 그 다음에 그 뭐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급여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지금 현재 제가 터뜨렸긴 했지만은 요거 이렇게 일단은 빼주고 아이고 뭐야 아 근데 이거 이기제 쓰자 이기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 팀편 가능해요 네 이렇게 옥카 가지고 김태현 써주고 CM에다가 1 1짜리 쓰는 건좀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하네 솔직하게 근데 이거 갈바에 저거 갈바에 손흥민 손흥민 어떤거더라? 캡? 캡복칸아이 정도를 보고 여기에다가 와, 13짜리 넣는건 좀아긴한데 이승기요? 약간 맞추고 싶으신게 어떤 느낌인지 승기 양발에다가 이 정도? 이 음... 그 정도면 유상철이랑 비교 살짝 예감 있는 성능 좋은 친구로 예감 예감 일단 속력 차이 좀 있고. 어차피 오카씩 사용할거니까 이정도 킹력 좀 본다고 치고 가도 없어도 좋으면 좋습니다 당연하죠 좋으면 좋지 몸싸움이랑 고정원 써봤는데 몸이 별로인것 같아서 아아 아 근데 손흥민 오카 이거쓰는게 나으려나 아니면은 그냥 손흥민은 22토티로 박아버리고 22토티 3카로 이렇게 해서 가는게 괜찮을라나? 이렇게 하고 급여 때문에 하나가 터지거든요? 김태환을 급여 차리 10자리로 쓰고 이렇게 해도 겁나 빠르니까 이거 팔칼를 대신 사용하는거지 이거 팔칼를 사용하고 CM에다가 박지성을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해도 급여 이종로터지는구나 홍종우랑 김민재 둘 중에 뭐가 좋나요? 홍종우랑 김민재는 지금 현재 어또 아, 새로운 시즌 찾겠구나 아. 아 근데 키 186에다 이 정도 따지면은 잠깐만, 저 친구랑 윤석영까지 같이 해봐야겠다. 그럼 홍정호랑 윤석영이나 이렇게까지 다 봐가지고 여기에다 팔카 놓고 아, 팔카래 팔로 이렇게 보면은... 음, 솔직하게 속력 보고 할거면 윤석영이긴 한데, 근데 키? 씨랑 이런것들을 살짝 보면은 홍종호긴 하거든요 근데 차두리도 어느정도 헤더를 좀 해주고 속력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게 더나을것 같아요 둘다 이렇게 보면은 급여는 한 1정도로 윤석이 영좀더 낫긴 한데 183이어도 잘안 따이나요 183정도면은 헤더 어느정도 잘 따줘요 음 183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헤더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홍종호가 좀더 딱긴 하겠죠? 헤더를 좀 살짝 생각해보면 근데 홍정호 근데 헤더를 볼거면 은 근데 홍정호보다는 김인재를 좀 보긴 하죠? 키가 190이다 보니까 이 친구 팔로보고 이 친구 팔로봐도 속력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민첩성이라든지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 친구가 좀 괜찮네요 아무래도 홍정호가 점프에다가 점프 이 정도면 한190 정도 나와요. 190 이상 정도 나와. 홍종호 이 정도면은 아 홍종호는 새롭다. 홍종호를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대박. 아 근데 홍종호랑 잠깐만 저렇게 가는 사람들 있긴 한데 홍종호랑 아 그분 누구셨더라 김명보아 근데 명보형이 양말잡이였어? 홍종호 가야겠다 음. 홍종호 오카노코노코 놓고 놓고. 야 급여 급여가 터지네 이기재가 좋긴 한데 급여때문에 홍철로 잠시만 바꿔볼게요 이기재가 좋긴 한데 홍철 이 정도로 보면 딱 되거든요? 이기재랑 홍철. 저거랑 이게 아마 시즌이 좀 많이 이렇게 있긴 한데 많이 풀렸는데. 이렇게 오카오카로 보면은 상관이 없어서. 아 근데 이거 매물이 너무 풀렸다 저거는 이러면은 솔직히 나중에 사고팔때 머리가 좀 아파 그러면은 이 홍철은 솔직히 가격대가 너무 높아 보이니까 이 홍철 말고 다른 홍철 볼까요? 저 홍철은 너무 그렇다 차리 이거 팔카로 보는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거 10으로 보고 이거 팔로 보면은 이 정도가 나오니까 그 생각보다 홍철이 몸싸움이란지 이런걸잘 따줘서, 거기 때문에 홍철 이거 말고, 1 4차리 14짜리 이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가고, 대갈리패, 음, 미패 신경 쓰시나? 미패 신경 쓰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속용이랑, 홍명보, 딱 해가지고, 둘이 비교 좀 해보자, 이렇게 되면. 둘이 이제 비호 가능하니까. 솔직히 공격적으로 갈 거면은 성룡 형이 맞긴 한데, 양발로 보실 거면은 명보 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명보 형은 살짝 수미. 공격 같은 느낌보다는 수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또성룡 형이 페마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고,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지성이 형이랑 이렇게 또 지동원, 주맨흥민이형 요런식으로 아 근데 밑에가 살짝 좀 그렇다 싶으면은 이제 이걸로 딱 가면 맞춰지긴 하거든요 냄님 음.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딱 요런 느낌으로 가면은 깔끔하긴 한데 근데 이게 단점인거는 홍철이 지금 현재 그거야 딱 1700억도로 됐고, 했는데, 홍철이 지금, 매물이 너무 많이 풀렸어. 저거는. 그래도 괜찮다면은,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매물이 이게, 너무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팀평 가능해요. 팀평 지금 밀렸거든요? 이거 스커드만 다 짜드리고 가드릴게요. 맨블랭님 닉네임도 알려주실래요? 기성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로 가셔도 괜찮긴 해요. 그러면 딱 급여 맞고, 이범령에다가 홍종호, 김태환 딱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지동원에다가 박주영 이렇게 하면 딱 1700억까지 완벽하고 상철이형 박지성 이렇게 해서 박지성 성능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박지성을 제가 실제로는 안 써봤긴 했는데 사람들이 근데 박지성을 많이 써. 박지성도 여기에 이제 양발에다가 이러니까 오카 둘다 딱 사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가주면은 속력 차이 에다가 캠 유상처럼 제가 써봤는데 ZD 한번 쓰면은 웬만해서 다 들어가요 진짜 중골슈팅 웬만해서 다들어가 미쳤어요 거기다가 승부요 이거 두개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지금 요즘 메타에서는 승부욕 진짜 많이 필요해 근데 예감이 없는게 좀 아쉽긴 한데 지성팍도 그렇고 유상철도 그렇고 둘다 괜찮아요 음. 그리고 어차피 신경을 안 써도 되는게 예감인게 이두 친구가 둘다 예감 있고 진짜 그냥 슈팅하나 미쳤기 때문에 손흥민이랑 그래서 이 정도면은 완벽하죠 근데 손흥민은 오카를 쓸수 없나? 와, 씨, 2300이네? 절대 못쓰네, 진짜. 좀 아쉽다. 박주영도 200억으로 이렇게 떡상해버리니까. 와. 네네, 이렇게 해서 박지성이랑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상철이 형이랑, 상철이 형 살짝 이제 CDM으로 좀 해주고, CDM, CDM. 마, 아니면은 박지성이랑 기성용이형 CM, CM으로 맞춰서 이렇게 가도 되고, 상철이 형 혼자서 이제 CDM으로 맞추고, 이동준은 별로인가요? 누구랑요? 누구랑 누구랑 그렇게 생각 중이신거야? 손흥민을 이동준으로 바꾼다 라는 생각이신가 아니면 은 이동준도 나쁘진 않지? 누구랑 바꿀 생각이세요? 만약에 이동준 하실거면 은 지성팍? 지성팍이랑 이동준이랑 이동준, 이거랑 이거면은, 6억 되니까, 잠시만. 이 이동준이 아닌가? 다른 이동준인가? 이건가? 이동준이 예감이 없는데요? 아, 이동준을 생각하셨나? 이동준 칠카랑 와 세롬님 안녕하세요. 지성이랑 팔 팔로프 양발 재비인 게 메리트가 크다. 이사이롬 이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근데 솔직히 침착성에다가 야... 아 근데 이동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시청 가능해요 네네. 이동준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가시면은 이동준 박지성을 없애버리고 이동준을 만나면은 이동준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음. 가격 많이 아끼게 되고 아 네네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디냐? 이거 말고 이기재 가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 20짜리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고 그 다음에 이동준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는건 CM에다 쓰는건 좀 알긴한데? 아, 느낌이 살짝 공격적으로 가실 거면 이동준 음. 야. 이동준, 이동준. 근 네, 여튼 이렇게 맞췄긴 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이동준 말고 백승호 같은 선수를 써도 나쁘진 않긴 한데, 양발에다가 백승호도 저가 슈팅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음, 제가 백승호를 써봤는데, 근데 백승호를 쓸 바에는 차라리 박지성을 쓴다라는 마인드긴 해서, 음... 이것도...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음. 딱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스크린샷 일단 찍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해서 만드셨을 어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은 될것 같고 오케이 일단 나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